어 이번 주말에 파티하면 안 돼요? 왜? 요즘에 카메라발렸을 때문에 못 나가고 해서요. 그래서 음, 이번에 파티하고 싶어? 네. 음, 음, 파티에 뭐하고 싶은지? 딸기. 저도 딸기 좋아해요. 응, 음, 온뜨거 <웃음>